이큰다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딱 뜨는 순간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셨나요? 어, 오늘 아침에 해야 할일 땡땡땡 어, 점심에 해야 할일 땡땡땡 어, 눈 뜨자마자 일 속에 파묻히셨나요? 아니면 일은 아,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음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셨나요?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마음을 다 주었던 그 사람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어, 연애를 해도 그 사람이 보고 싶지만 이별을 해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다만 차이는 있죠. 어, 연애를 했을 때그 사람은 따뜻함이고 이별을 했을 때그 사람은 차가움이겠지. 차가움? 뭐 사람에 따라서뭐 아득함? 음. 아득하다는 거, 아득함, 아니면, 어, 분노, 미움, 그리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암튼, 다시, 다시 만나게 될 런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이 난 건지,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주었던 그사람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어디 봅시다 다시 만나게 될 런지... 뭐 싫은 사람은 그냥 보세요. 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그건 또 모르잖아. 어 꼭그 만나게 된다는 게어 사랑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어 복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마음을 다 주었다고 다 해서 어 헤어짐이 아름다우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무튼. 음.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요. 어쩌면 여기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근데 다시 만나긴 만나는데 다시 만난다고 해서 어, 연인으로서의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어, 곁에 있어서늘 외로웠었던 거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곁에 있어서도 외로웠다라고 본다라고. 그렇지. 여러분은, 어, 인생이 조금 외롭다라고 봐요. 인생이 외롭다. 왜 인생이 외롭냐라고 하면은, 그, 저, 그, 옛날에 그씨 있잖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뭐, 껌식, 뭐 이렇고 막 탈선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되지 싶어요. 어, 바른 생활의 사람, 바른 생활의 사람이라 그럴까? 어, 이것을 뽑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바른 생활의 사나이다. 내가 이거다라고 선택했을 적에는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성별에 상관없이. 성결의 성격이, 어, 그, 어 그렇게 하고, 어, 똑똑하다라고 봐. 똑똑하다. 그리고, 나, 여자든 남사든 남성적, 여성 같으면서도 남성적인 어떠한, 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거 있잖아. 여리여리해 보이는데도 딱 하는 거 보면, 어, 대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딱 겉보기에는 진짜 황소도 한 손에 때려잡어, 어, 때려잡을 것 같은데도 여리여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일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외모나 어떠한 성별에 상관없이 그래도 강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응, 강단이 있다고 해서 내 사람을 갖다가 쥐락배락하냐 또 그런 뜻은 아니야. 이 강단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이나 내가 무엇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단을 말하는 거지 어, 내 사람에 대해서까지 강단을 말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네 여기서 본다면 은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성향이 조금 비슷했던 게 아닌가 어, 성향이 비슷하다. 성향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나왔고, 그, 나머지는 다 상대방을 갖다 가르치는 것 같아. 가, 성향은 비슷하지만 저건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카드가 한 장에 나온 것에 비, 에, 불과하고는 여러분들은 그 뒤끝이나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적을 수가 있어. 응. 그렇지만 상대방은요. 뭔가를 갖다가 그 쿨해 보이고, 뭐 남성적으로 뭐 카리스마 있고,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떠나서, 그거 다 떠나서 조금 마음에 꽁하는 그런 것들이 어 없지는 않겠다 싶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응. 우리가 사랑할 때는 뭐다, 어, 그냥 하품하고 트름하는 것도 다 이뻐 보이잖아. 별게 어, 별게 다 이뻐 보인다라는 거야. 사랑을 할 때는. 근데 사랑이 다 지나갈 때는 어, 아무리 이쁜 거를 갖다 이쁜 모습을 보여줘도 더 이상은 이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보다 상대방 쪽에서 어, 상대방 쪽에서 조금 더 미련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음, 미련이 남아있고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감정이 남아있냐라고 하면 은 너와 나와의 어떠한 대화나 이런 것들 의사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단절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억까지야 다 그렇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래도 사랑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요, 뭐,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만날 수는 있어요. 음, 다시 만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발끈하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웃음> 왜냐면 재해를 바라는 사람이 이 카드를 뽑았다면 어 선생님 진짜요두손 모으고 그냥 눈에서 그냥 초롱초롱초롱 하겠지만 재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 어 안돼요 그 인간 은 오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각양각색이지 어. 아 그렇다고 봐 근데 여기서는요 어 카드상에서는 그런데 어 여기는 다시 만나는 게 맞아요. 음. 다시 만나는 건 맞지만 연인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야. 어. 여기는 완전 미쿡 스타일인데 어. 아메리칸 마인드 좀 비슷하게 그런 것 같은데 비록 너하고 나하고 헤어졌지만 은 그래도 친구처럼 어떻게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왼수진 것까지는 아닌, 거, 어, 아닌 걸로 보여요. 어, 외수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서로 안부를 갖다가, 개중 경중에 따라서 달라. 뭐, 문자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서, 뭐, 요즘 푸샤 많잖아.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뭐, 알려고 들면 얼마든지 알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근황을 알수 있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만나서 밥이나 차 정도는 같이 마실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하는 사람 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차 마시고 뭐 우리가 진짜 뭐뭐 뭐 원수의 자식 있잖아요. 뭐 부모 때서부터 원수진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싶어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음,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연락 쿨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음. 그런 사람 뭐다?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은 게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심심하면 가끔씩 그냥 술한 잔씩 마시고 그러는 거지. 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런 것 또 그런 거라서 뭐하러 미련이나 그런 걸 남기냐 그런 거 만나봤자 오히려 더안 좋은 기억들만 남는 거 아니냐 그거 다 부질없는 진짜 괜히 만나서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괜히 만나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 만났는데 좋은 취지에서 만났는데 뭐야 어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내가 그랬잖아 아까도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음,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봐요 음. 음. 그런데, 누가 좀더 뒤끝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뒤끝이 있겠다. 음. 이 사람도 뒤끝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뒤끝이 대단하지는 않아. 어. 근데 여러분이 좀 카드상에는 좀 뒤끝이 있고, 이 사람은 뒤끝보다는 그런 거 있지. 음. 그냥 굳이 헤어질 필요까지 있냐 이렇게 만나면 되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굳이 너와 내가 그렇게 얼굴 피, 붉힐 필요는 없잖아 꼭연인이 아니면 어떠냐 친구로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완전 아메리칸마인드인데 음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서로 그냥 그렇게 뭐그 연인으로서의 감정 말고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서, 서로 이렇게 보게는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뭐 저기 막이 좁은 세상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 나라는 내 작고 작은 이 세상이라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그래도 인연은 소중한 건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거지. 음. 그니까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요. 어, 그거예요 그냥, 어, 친구처럼 남아서, 어, 서로한테, 그러니까 연인으로 남아서 상처를 주는 이보다는 친구처럼 남아서 가끔 밥도 먹고, 만약에 너도 혼자, 나도 혼자라고 하면, 음, 어떤 육체적인, 육체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도 너한테 기꺼이 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지, 지 좋다는 거아는거 아닌 거 아닌가? <웃음> 그렇지만 이성으로선 조금 힘들어요. 음, 친구로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그랬잖아. 연인으로서 가기에는 두두 두 사람 다 성향이 성향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야.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근데 뒷끝은 여러분이 더 있지만 인정도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어, 이 사람은 그. 그 인연을 갖다가 놓지 않으려는 어떤 소유욕은 더강해 소유욕은 강하지만 소유욕 같은 집착이고 여러분은 감정의 집착이고 약간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지. 남자는 이성적인 집착이고 여자는 감성적인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한 거는 그 점이 어 그런 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같이 가려고 한다면요. 은두 사람이 다 노력이 필요 일방적인 노력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응, 두 사람 다 맞춰가야 되는 거야 물론 모든 관계가 두 사람이 다 맞춰가야 되지만 응,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둘중 하나가 너무 털털해가지고 그냥 헤헤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대해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가볍게 가는 거는 가능은 하겠다. 어, 가끔 만나 밥 먹고 술 먹고 어, 그리고 뭐 잠자리 같이 하는 건될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이성으로서는 조금 그건 곤란한 게 아닌가라고 봐요. 음.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건가요? 근데 더더 더 많은 미래는 모르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지만 둘중 하나는 그럴 의사가 있기는 있어요. 어, 그럴 의사가 있기는 있어. 뭐 그냥...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우정의 감정으로라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둘중 하나는. 음,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음, 굳이 뭐 구속될 필요는 없잖아. 그니까 그냥 깔끔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어떠한 구속이나 뭐 이런 거 되는 거 말고 자유롭고 깔끔한 관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뭐 어떠한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무슨 이런 어, 그 개, 그건 개소리다. 무슨 그런 게다 있냐.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 안 받아들이지. 어,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뭐그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상대방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할수 없지 뭐 그럼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아가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중간에 한번 만날 기회는 있겠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의견의, 의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 나는 안정된 거를 갖다가 원하지만 어 상대방은 안정된 거뭐 구속되는 건 싫다라는 거죠 뭐에 뭐 얽매이는 건 싫다라는 거고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어 진짜 구속되길 원해서 그런 걸까 그거는 좀더 잔인 자신한테 좀 그 뭐지 질문해볼 필요는 있어요. 음. 여기서는 둘중 하나는 구속되는 관계를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지 완전히 내 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둘 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중 하나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 여러 그좀 뭐지 깊숙한 그러니까 서류상이나 어떠한 그인그 그 호적상의 깊숙한 관계로는 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책임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봐.누가요라고 하면은 남자 쪽에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다라고 요즘에 그게 m z 세대 대세라고 하던데 어 책임지지 않는 관계 쌍방이다 암튼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응. 시대에 따라서 살겠다는데 응.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내 1번 카드 리딩은요 친구 관계는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응.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이쪽에서 이 계속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은 할수 있겠다라고 봐요 왜안되는 연락이 연락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응. 왜안 되는데? 야 너랑 나랑 사귈 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 어때? 응.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일본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어,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맘을 다 주었던 그 사람 음,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남자 모든 걸다 주면 안 돼요 음, 왜? 헌신하면 헌신작 된다 그게 진리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도 마찬가지야 음, 남자든 여자든 어, 결혼했다그래서내 거는 아니지 싶어 요즘에 이혼이 쉬운 세상이잖아요 애가 열이든 스물이든 이혼할 사람은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밀당이 필요해 음.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다라고 봐요 여기는 글쎄 음, 왜요라고 한다면 은 연락은 상대방에서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울 수도 있겠다. 음, 여기는 뭐 거두절미라는 딱 느낌이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보통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 뭐 쭈뼛쭈뼛해갖고서 뭐 이렇게 막발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렇게 해가면서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그게 말이야 뭐서 막 문기적 뭉기적 되잖아요. 어, 이 사람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응? 어떻게 어떻게 나와 이러겠지 뭐 밥이나 먹자 어. 뭐 싫어 그러면 싫어? 네가 왜? 어, 네가 왜? 네가 네, 네가뭐 그렇게 바빠? 네가 나만큼 바빠? 나 내가 바쁜데도 너한테 만나자고 시간 내주는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왜? 왜 나는 네가 나오라면 꼭 나가야 돼? 그잖아.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왜 나도 어, 나도 잘 나가 어, 너보다 나 어, 너보다 시간도 많고 너보다 잘 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요? 글쎄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두 마음은 어, 가까이하게 너무 멍은 당신이 아닌가? 음, 가까이하기엔 너무, 너무 먼 당신이다 왜냐라고 하면은 성향이 여기는 또 달라 <웃음> 내가 왜 웃냐라고 하면은요 일본 카드는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헤어졌거든 근데 여기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헤어진 거예요 어왜 적당히 달라고 적당히 맞아야 돼. 그게 왜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요 좋은 게 아니야. 한쪽으로 쏠린 만큼 한쪽이 넘치는 만큼 한쪽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골고루 다 갖춘 게 좋다라는 거죠. 이쪽은 너무 쏠렸다라고 봐요. 응. 그리고 여러분은 글쎄다. 음, 여러분일까? 이 사람일까? 둘중 하나는 미련이 꽤 남지 않았겠는가? 음, 왜 그러냐? 왜 미련이 남았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쌍방이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 한때는 진짜 내 모든 걸다 줬던 게 맞는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 아니었겠는가? 음, 그런데 왜 헤어졌냐라는 거지. 왜 헤어지긴 왜 헤어져? 음. 저기 뭐둘중 하나지. 음, 뭔데요?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말고 오래 오랫, 오래토록 내연녀가 있었다거나, 어 내연녀 내연남, 어, 양다리도 그 오랜 기간 걸친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응? 저 일중독, 어, 일중독 둘중 하나예요. 어 여기는 뭐 카드가 너무 클리어해. 뭐, 그리고 성격 자체도 이 사람은, 음, 성격 자체도 그냥 따라가줘야 돼. 왜냐면, 왜냐면, 토달면은요, 내가 피곤해. 토달면 내가 피곤해. 그냥, 아, 그래. 아, 알았다, 알았다 하고 따라가줘야지만이 조금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저, 좋은 점은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따라가주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 그래야 되나? 응, 음,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야. 그, 저기, 막, 그렇지만 이게 왜안 됐냐라는 거지. 다 알아서 하는데 왜안 됐냐. 근데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해? 눈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렸어. 머리 달리고, 가슴 달렸어. 근데 왜 나는 의견도 없나? 그래서 찌직거리면은, 어, 난리가 나는 거지. 어, 난리가 나는 건데, 여기는요, 이사람하고 조금 헤어지기는 힘든 거 아닌가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저기 막 중독돼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중독이 돼 나쁜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중독돼 있다 자꾸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나쁜 년인 줄 아는데 생각난다. 그 노래 있잖아요. 어게인 어게인 그 노래. 왜왜 왜 이렇게 된 거니? 뭐, 뭐 그렇게 타짐을 했는데 뭐 하고 또 했는데 그서눈떠 보니까 다시 너한테 돌아가 있다 그러잖아. 가사 그거 가사. 어.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도 눈 떠보니까 네 옆에 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조금 헤어질 때 힘들었겠다라고 봐요 근데 헤어진 거는 아닌듯 싶어 헤어졌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안 놔주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 갖다가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어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음. 안 놔주면 은 자유롭지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갇혀있을 수도 있겠다. 쉽네. 음. 헤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헤어졌으니까 이걸 받겠지. 내막 진짜 끝인가. 어. 여기는요. 어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물론 지금 현재도 이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누군가가 있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누군가가 있던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관제 이 사람이 만약에 관제에 걸려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자 문제예요 어 그게 있는 게 많아 둘중 하나야 관제 아니면 여자예요 어. 그, 그, 그, 근데 만약에 관제가 걸린 거라면 헤어졌지. 그렇지만 여자 문제라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관제였다면 헤어졌어요. 이래서 뭐스 여러분을 갖다가 스토킹 했거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을 했다. 그런 경우는 헤어졌어.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이 사람한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진짜 성격이 너무너무 센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어, 저기 뭐 조금 독한 사랑이다라고 해야 되나 어, 끊기가 어려워 어. 끊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케이스로는 끊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음. 정상적인 케이스는 어떤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노예지 난 너의 노예 어. 그 헤어날 수 없어 어, 헤어날 수 없어요. 음, 헤어날 수 없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릴 수 있겠다고 라 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다. 헤어날 수 없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맞아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다시 만나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이, 어, 이 상대방 상대방이 어, 조금 속은 쎄길 것 같네요. 음, 속은 쎄길 것 같고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할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 걸 갖다가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걸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라고 한다면은 남녀 관계는요. 그 밀접한 두 사람한테만, 그, 챙기는 어떠한 그 텔레파시 같은 게 있어. 여기는 그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도, 떠, 만약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 얘는 언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어, 돌아올 거라는 좀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비록 다른 사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면 언제 돌아오나요? 라고 본다면은, 돌아오, 돌아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음, 돌아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는가? 라고 봐.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저쪽도 그렇게 쉽게 떨어질 마음은 없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싸우겠다 싶어요. 음, 달고 오잖아 뭐 하나를. 어, 그 달고 오는 걸 갖다가 떼내기는 조금 음, 힘든 게아닌가맞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기다리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걸 갖다가 맞아요. 음, 중요한 걸 갖다가 자존심도 너무 많이 사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여기는요. 둘중 하나야. 어 만약에 이게 결혼한 상대다라고 하면은요. 이혼 안해 주면 돼요. 어 이혼 안해 주면 걔도 어쩔 수 없어. 한국 이게 미국은 그냥 살기 싫으면 은 그냥 이혼 신청하면 돼요. 내가 얘랑 더 이상 살기 싫어졌다고 위자료 딱 주고 헤어지면 끝나. 그렇지만 한국은 살기 싫어졌다고 해서 이혼하는 그런 법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에 간통보도 폐지됐지. 혼인기자 간음도 다 폐지됐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응. 뭐 만약에 저기이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와이프라고 한다면은 그 저거는 할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지 상대방한테 응.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 연인이다, 라고 하면은, 어, 여기는 헤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그렇지만, 연인이 아니고, 동거나 아니면 배우자라라고 했을 때는요, 어, 조금 헤어지기는 조금 힘들어. 그렇지만 동거는 그래도 헤어져도 배우자는 헤어지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법적인 절차가 남았잖아. 어, 안 헤어져, 안 헤어져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인이면 헤어지겠다. 그렇지만 그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잊혀지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거다. 옛날에 그, 어, 땡정하고, 어, 땡정, 그러니까 땡정이 뭐야? 텐. 한국말로 10이죠? 어. 그 태, 탠정하고 매정은 떼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매막, 매막고 자란 애들이 효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아도, 그것도 정을 떼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여기는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늦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하나는 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하거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이 아니면은, 여러분도 내가, 어, 이렇게, 그, 손 떨리는 것처럼, <웃음> 막 떨리는 거야. 불안해. 가스라이팅을 안 들으면. 가스라이팅을 안 들으면 불안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 이게 가스라이팅에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요. 그걸 안 들어도 부다, 불안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다시 만나게 될까라고 하면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라면은 가능하다.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이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자존심 어마어마하게 상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예,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게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짓밟히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도 왜못 헤어지냐라고 한다면 은그 가스라이팅의 효과겠지 음. 그런, 그, 그, 그, 그런 거예요. 어, 가스라이팅의 효과다라고 봐. 좀,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럼 선생님,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네, 있어요. 어, 힘들겠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점차 점차 여러분의 그 리듬, 그 페이스를 갖다가 회복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싶네. 음 아직까지는 아닌지 싶고,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어, 여러분들이, 자, 어, 여러분들이 마, 그 마음 속에는 있어, 이 사람을 떨궈내고, 떨궈내고. 그~ 내 인생을 갖다 살고자 하는 마음 마음은 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 마음을 먹어도 자꾸 응,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조차도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어떨 때가는 막, 어~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이 그립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어~ 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그 새끼가 진짜 어 죽도록 밉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막 그렇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의 마음도 순간순간 많이 변한다라고 봐요. 아무튼 음, 그래도 가끔씩은 만나는 사람은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많은 그래도 만나는 사람은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만나게 될 사람 어떤 사람? 이라고 한다면 은 어, 만약에 가정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준하는 관계라던거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라면 가능하겠고 연인이라면 이 꼴을 보지는 않지. 연인도 오래됐으면 가능하고.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기운내세요. 음, 저기 마 막... 어 회복된다라고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좀, 기, 여, 좀 길게 잡고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다독다독 걸어주는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맘을 다 주었던 그 사람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기는 그래도 이게 뭘까요? 아니 이게 뭐지? 혹시 이 사람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 뭐, 약속, 그, 뭐, 가족끼리 다 약속된 사람이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속은 건가? 둘중 하나야. 여러분이, 어, 속아서 가정 있는 사람, 유부남, 유부남, 혹은 유부녀를 사다 깼던가?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 약속이나 어떤 걸 했는데 깨졌거나, 둘중 하나다, 이거예요. 음, 둘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가 속았다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 속았다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일 확률, 이 사람이 가정에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어, 조금 더 높겠다. 어떻게, 6대4 정도? 음, 6대4라는 거죠. 요즘은 남자도 외모를 너무너무 갖고서 외모로 나이를 알아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둘다 사랑을 했네. 사랑을 한것 같은데요. 응. 그땐 사랑이 이별인 줄 모르고. 응.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응. 여긴 딱그 가사다.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그땐 사랑이 이별인 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너무 많이 받았고 지금 상태 너무 힘들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네. 어쩌려고 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여기는 전자일 경우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 음 여러분이 속았어요. 속았다라고 나와. 근데 세상은 여러분한테 비난의 카드를 돌리지. 속은 것도 열, 열 불, 어, 허파 디비질 판인데. 근데 둘째는 그, 속은 것도 둘째치고, 가장, 어, 열 받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진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응. 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어떠한 그, 늪, 음, 미움의 늪. 어, 어떠한 그내 자신도 믿고 어, 내 자신도 믿지 이렇게 되면 그니까 그 늪이 어, 너무 깊은 늪에 빠진 거 아닌가 어.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한데 오히려 어. 이 사람 잘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음, 그러, 그렇게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되게 잘나간다라고 봐요 사회적으로 잘나가고 어. 그고 그리고 뭐 행동 하나 하나가 되게 어, 확신이 어, 확신에찬 사람이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난너 사랑했어 어 이러는 거야 난 너한테 속인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뻔뻔하지 음이 사람 뭐 이렇게 당당해요 어, 매력 있네 이래서 좋아했나 본데 음 매력 있어요. 음, 못됐긴 못됐지. 음, 못됐긴 못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까칠하고 못된 남자 어 인기 있지 않나?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렇지만 연애할 때는 매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는 과연 내 여자한테 다정다감할까라는 거지. 어, 너, 너무 잘났는데? 너무 잘났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하고 냉전 중인 것 같은데, 음, 여기는 냉전 중인 것 같아요. 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 음, 뭐 말로는 헤어졌다 할수 있겠지만, 어,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너왜 결혼했으면서 왜 그러냐라는 거, 음, 그런 것으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유부남이 아니라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기 막이 사람하고 저기 막 헤어졌다라는 거지. 응, 왜 그랬냐라고 하면 뭐 헤어지는데 뭐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여 여자 문제겠지 여기서는 응, 여러분이 속았다라고 했, 했으니까. 아무튼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뭘뭘 뭘 그러냐라고 하면 뭘 내가 너 너한테 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응, 그냥 가. 어, 그냥 가.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러는 것 같은데. 응. 뭐, 어떠냐, 라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떠냐, 라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당당해? 그래갖고, 막, 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닌가? 어떻게 그냥 가? 뭐, 홍상수 김민희야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뭐, 저기, 뭐, 뭐, 이게 다야, 그렇게 했으니까.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는요, 이, 아직까지 참, 음, 그런 말인다 이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 이거는 용납되기가 조금 힘들어 차라리 쌍방이 다 싱글이어서 그게 뭐 그런 뭐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싱글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양다리 걸치고 뭐하고 그거는 오히려 쉬워 근데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음, 음. 여러분들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라고 할 시에는 음, 이 사람이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무슨 성격? 너무 강한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강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걸 갖다가 숨겼다거나, 라는 거지. 중요한 걸뭘 숨겼겠냐, 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갖다 숨겼다라고 봐. 어, 뭘 숨겼냐, 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없다 그랬다든지,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없, 없다 그랬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거예요. 음. 야 사랑해도 어떻게 해. 나눠서 여기가 무슨 고려시대야 응? 조선시대야 응? 일부 다쳐야 이거 응? 그러면서 여러분 딴 사람 만나면 난리 날걸 응, 그럼 공평하지 못하게 왜 그래 공평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느낌도 난다 여러분이 돌아선 것 같은데 이거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이 돌아섰다라고 보여줘 음, 왜 그러냐 어디 봅시다 음, 음, 그럼 맞아요 여러분이 돌아선 것 같아 왜냐면 말로 해다안 먹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냐라는 거지 음, 나는 떳떳한 관계를 원해 그러니까 여자 떳떳한 관계를 원하죠 뭐 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뭐이 사람이 진짜 왕이야? 어, 뭐 저기 석유 재벌이야? 어, 저 저기 막 만수르야? 아 그러면 가능해, 어, 그러면 가능해. 정말이야면 모르지 뭐. 만수르의 세 번째 부인. 어, 아무튼 그럼 모르는 거지. 어, 그런데 지금 뭐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저쪽 사우디 아라비아 가서 살든지 이렇게 살 살고 싶으면. 음.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안돼 이거는. 음. 이걸 갖다가 진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우디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못 내려놓는 그런 거 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했긴 했네. 음. 둘다 사랑했긴 했어요. 음, 사랑했긴 했다. 그래서 어, 이 사람한테 어떤 배신감도 너무너무 크고 믿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음, 이 사람 말을 들, 들으면, 그, 또, 이 사람이 또,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니까 또, 또, 들어주는 척은 하잖아. 어, 들어주는 척도 하고, 여러, 이, 이 사람이 누구 눈치 보는 사, 스타일도 아닌데,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인, 그,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음, 그냥,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봐. 어, 그냥 이렇게 가봐. 라는 그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게임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거 봐. 데스 나오잖아. 이건 뻔하다라는 거잖아. 결국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남자는요. 자기 가정 잘안 버려. 응.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케이스는 끝나요. 근데 만약에 유부남이 아닌 케이스는, 음, 거긴 여지가 있어. 그, 저기, 막, 유부남이 아니다 싶으면은요,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부남이다라고 하면은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잖아. 떳떳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 왜냐하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여러분이 몰랐을 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알았을 때는 뭐야 여러분이 상처 크게 받잖아 이미 알았을 때는요 그 비난을 갖다가 견디기가 힘들다 라는 거지 음 모르고 서라면 모를까 알고서는 만나기가 힘들다 여러분이 좀 진짜 힘들겠다라고 봐요 되게 힘들고 음, 그래도 조금 보상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닌가 음. 어쩌면은 이거 둘중 하나야. 여러 그 저기 막 여러분이 저기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보상을 받던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유부남이었다라고 하면은요 그쪽 그 그쪽 와이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한테 지불을 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미안해서 어, 미안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피해, 피해 보상차 이렇게 해주던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어느 쪽에 더 가깝겠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여러분한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확률이 조금 더 있겠다 싶어.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미안해서.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 관계는, 어, 결국은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까 했던 말 있잖아. 남자는 자기 가정 안 버려요. 거 버릴 것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도 않아서 진작에 여러분이 알기 전에 끝냈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 이건 너 때문은 아니고 이혼하는 중이었어라든가 말하든가.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연인 관계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쪽어 끝나는 건 맞고 그 끝난 에,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나긴 만나지만은 그때는 조금 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어떤 연인 관계는 끝났어도 술 친구로서 어저 저기 막 그냥 재밌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연인이었는데 헤어졌다면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헤어질 확률도 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헤어진 케이스다라고 한다면은 친구로서는 가능해요. 술 친구? 어. 왜냐면 코드가 좀잘 맞아. 어, 코도 잘 맞아요. 술친구로. 그래서 그렇게는, 술친구로는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카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연인이었다, 그러면 술친구 가능하다. 어, 근데 만약에, 어, 이 연인이 아니고, 어떤 이 사람의 바람으로서 헤어졌다 면 그건 조금 힘들어. 어, 그런데 그, 그리고 또세 번째 경우는 이사람이 유부남이었을 경우, 그거는 조금,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상처를 많이 입겠다. 어, 상처를 많이 입겠고, 어, 개조, 어, 저기, 막. 개중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랬다면 보상을 해줄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네삼명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주었던 그 사람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여기 봅시다. 다시 만나게 되면 어디서 만나려나? 법정에서 볼까요? 여기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음. 아니면 그냥 어... 쿨한 사이로, 여기는 끝난, 끝난 사이가 맞는 것 같네. 음, 막 결혼했다 하더라도 어, 그 이윤 서류가 거반거반 다 돌아가는 적일 수도 있고 음,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은 여기는요, 확실하게 어, 바람이 맞을 확률이 높아. 음, 바람 때문에 그랬을 거다. 만약에 연인이다 라고 한다면 은 그런 거죠. 난 상식적에서 납득이 갈 만한 성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거지. 음, 그뭐그더 이상은 내가 너를 갖다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 새끼야 이러는 것 같아. 니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응.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조금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왜 화가 났냐라고 하면은. 이, 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뭐, 말하는 거봐가지고 진짜 상남자이고, 뭐, 자기가 한거요 책임도 질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데, 그거는, 진짜, 그거 거지. 그, 그, 저기, 마, 선거 공략 비슷한 거예요. 선거 공략 비슷한 거고, 이 사람은, 저기, 막 술 마시고 어울리고 이러는 걸 갖다가 너무 좋아하지. 음, 이 저기 막 골든벨 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골든벨 울리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래서 말로는 그 진짜 말로는 뭔든 못해 번드르르 하게 하는 거지. 응.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진실때 보이는지 깜빡깜빡 속는다라는 거야.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진실이니까 좋아하는 거 맞아. 응. 이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 거짓이 없지. 근데 뭐야. 어, 진심이 너무 많은 거야. A한테도 진심, B한테도 진심, C한테도 진심. 진심을 갖다가 그냥 아주 골고루 나눠주니까 여자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을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정력이 남아도나?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 좋아한다. 어, 노는 거.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사랑보다는 노는 거를 좋아해. 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여러 타고서 이렇게 그 뭐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라고 하면 혼자 있기 싫어하는 병? 어그 주위에서 오, 내가 이렇게 쌍남자 같이 해주니까 막 오빠 뭐 하면서 저기막 저, 저 파랑새야 해주는 걸 갖다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요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있다 없다 라고 본다면 은이 음, 사람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고민 다시 만날까 말까 인연을 이어나갈까 말까 그걸 갖다가 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그렇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 여러분은 좀 짜증은 나겠다 이 상황에. 어, 내가 이런 거 갖고 고민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은 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어, 그래도 여러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어 조금 더큰 비중의 진심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거지 조금 더큰 비중의 진심이었고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이 사람이야 노력을 꽤 많이 한것 같아요 어꽤 많이 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다는 라걸 갖다가 몰랐을 수도 있겠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음, 이게 뭐지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어, 내 여친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게 아닌가? 어, 그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한때는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왜그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음, 왜 그러냐면 사사건건 좀안 맞은 거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사건건 안 맞았던 건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그것도 아,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하나를 갖다가 어,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한 그게 난다. 근데 선생님 걔가요 바람기가 너무 세서 양보고 자시고 뭐뭐 저기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만 알아요 이해는 해요 어, 이해는 해. 그렇지만 바람 안 피는 남자 구하기 좀 어려워요. 음, 바람 안 피면은 성질이 진짜 못됐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하거나 어, 그러, 안 그러면 경제력이 없거나. 근데 그런 또 그런 진짜 그혹대라다혹 혹, 붙이는 경우도 있다 경제력이 없으니까 나만 바라보겠지 했는데 경제력이 없는 주제에 뭐야 바람피는 인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남녀 간에 이 만나는 건 복불복이라는 거야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 그그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모른다니까 그게 다 가식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이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 내 자식이 저런 놈인지 <웃음> 왜 엄마 부모들은 부모가 노는 물이 있고 애들은 애들이 노는 물이 있잖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친구들 공유하는 거 봤어요? 아니지. 그리고 어른들한테 딱깍듯하게 하니까 아유, 제반듯하네어제어 제가 어, 어느 대학 누군 어디 나왔다고? 아이고, S대생이야? 어이고 얘 S대생님은 다 반듯한 줄 알아요? 과연 그렇던가요? 어. 그그 그 지방대야. 지방대면다껌씹는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어,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른다.라는 거지. 어. 길게 사겨 봐야 돼요. 그래서 말은 말은 뭐야? 말은 먼 길을 달려봐야 그 말의 힘을 알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인, 이거, 그 저기, 뭐, 썸 타고 연인 하는데 얼마나 걸려? 1년 걸립니까? 안 걸려! 썸 길게 타봐자한 달에서 석 달이에요. 어. 왜냐면, 왜석 달, 석, 어떨 때 조금 길 수도 있어. 사내 커플 눈치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그런 커플 아니고, 그냥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서 모이는 거는, 만나는 거요한달이면 뒤집어 써, 썸도. 그렇다 보니까 한달 동안 그 사람을 갖다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고 1년 동안 그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 속으로 나서 기른 자식의 맘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맞춰 가는 데는 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요즘같이 인스턴트 시대고 인간이 너무 많잖아. 그 인간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지금은 한국에 지금 인구가 뭐 4천만 넘잖아요 옛날엔 내 때만 해도 4천만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저기 막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내 때가 언젠데요 그러면 7080 음. 제가 김혜수하고 동갑이에요 아무튼 <웃음> 김혜수 나이 찾아봐 아무튼 그래. 내 때는 그랬다라는 거야. 지금은 아 자유롭지. 그리고 내 때는요. 순결 엄청 강조해서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은 어, 그런 거 엄청 강조했다니까. 아무튼 꼰대 같은 얘기지만 그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 그런데 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맞춰가면 돼요. 여기는. 음, 맞춰가면 된다. 남자가 성격이 그렇게 막 나쁜 놈, 나쁜 놈은 아니야. 그래도 조금 쌍소리를 입에다 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걸로는 아직 카드상으로는 크게 비춰지는 거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순수하, 좀 순수해. 어, 순수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춰 나간다 그러면 이사람의 말을 듣기는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 핸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 정도 노력 없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 바람기 잡혀질까요라고 한다라면은요. 어. 크, 큰 바람은 안 피지 싶다. 어, 큰 바람이 뭔 바람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잔잔한 바람은 잔잔한 바람은 펴도요. 큰 바람은 피지 않겠다라고 봐. 어, 그래서 저기 막저 어르고 달래면 가능하냐라고 보면 어르고 달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조금 힘, 성격이 좀센 거는 있어요. 어, 센 거는 있지만 뭐 사기꾼에다 나쁜 놈은 아니다 싶어요. 음. 그래도 이 사람 성실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노력하 어, 노력하고 성질이 급한 것에 비해서 성질이 급한 것에 비해서 꼼꼼해. 어, 성질이 급한 줄 알았는데 꼼꼼하잖아. 어. 이 사람은 좀 오래 사귀어 봐야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귀면은요, 한눈 안팔수 있어. 음. 오래 사귀면은요, 여기는 결혼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갈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거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내사담이다 싶으면요 왜길 간다라는 거야. 응. 그 전까지가 힘들지 싶어요. 그 전까지는 막술 마시고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막 대단한 바람은 아니다 싶어. 음, 막, 진짜, 막, 흥청망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술 마시고, 스킨십 오가는 정도고,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바람 피고 그런 거 없어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있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확실하게 이사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한 건 맞지만 내 여자라는 확신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 여자라는 확신이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 수 있어. 너는 내 여자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속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고 이 사람 생각보다 어 대범해요. 내 여. 자라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올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다 싶지.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이 사람하고서 지내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조금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을 갖다 기다려 주지 못한 느낌도 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뭘 어떻게 더해야 돼요? 근데 근데 그런 거야. 그거는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했다라고 싶겠지만 이 사람 기준에는 못 미쳤다라는 거죠. 응. 이 사람 까다로워요? 응, 겉으로 보이는 거고 하 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 다시 만나게 될까요라고 한다면은요. 글쎄요, 응. 저기마 다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이 쪽. 조금 더, 어, 신중하게 이 관계를 바라볼 확률은 높아요. 어, 관계, 관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사람이, 어, 좀 그, 곰곰이 이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하게 되는 시기가 와. 어떤,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 여러분하고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끝내야 될지 갖다가 이 사람이 결정을 하겠다 싶어. 음. 그래서, 여기서 결과는 안 나왔어요. 끝나는지 아닌지 결과는 안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나, 음, 이 사람은요, 곰곰이 생각은 할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이,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킬지, 다시 만나서 발전시킬지가 더 곰곰이 생각하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미지수 있겠다. 왜 미지수냐라고 하면요. 은 관계는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람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 사람은요 안이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응. 안이 멋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어뭐 저기 막 너무 뭐 철없고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아니다 싶어요. 이 사람은요 내 내면이 조금 더이 밖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가 좀 신중히 생각을 해볼것 같아요. 근데 왜더 발전 그 미지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할할것 같아. 음. 응. 왜냐하면 은 남녀간의 관계는요. 이게 좀 맞춰나가야 되는 건데 얼마만큼 따라와주고 맞춰줄 거가 관, 어, 관건이 관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을 갖다 찾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어,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은 아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만났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음, 결혼할 사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기만 재조명한다라는 거지. 자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